혹시 그 술꾼 도시 여자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 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술꾼 도시 드라마에 보면 이제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세 명이 나오세요. 아이고 네그 한선한선아 씨하고 그 다음에 정은지 정은지 씨 그리고 이선빈 씨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어 어마어마하게 <웃음> 술을 먹는. <웃음> 네, 아니 저는 저는 그 술꾼 도시 여자들을 다 보진 않았어. 요 그냥 중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야 술을 마시려면 저렇게 마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굉장히 아 저거는 우리 이야기야라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그 주인공 중에 한선화 씨가 요가 강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그 같이 하는 회원들한테 이제 그 한선아씨는 이제 요가 선생님으로 되게 날씬하고 거기에 함께 그 계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아줌마들 50대 뭐 이렇게 되신 되게 뚱뚱하신 분들이 어 요가를 배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날씬하니까 선생님 요가하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선아씨가 한 대답이 요가 살 빠지긴 하는데 전약 먹어요 라고 그래요 네, 그냥, 무심히 듣다가 그거 보고, 어, 야, 이게, 이게 바로 다이어트에 사실은, 어, 숨겨진 비법인데, 음, 네, 잘, 잘 가르쳐 주지 않죠. 어, 한선화 씨가 날씬하게 유지를 하는 게, 요가도 요가지만, 사실은 <웃음>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약이 되었든, 한약이 되었든, 어, 약효로, 네.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그 다이어트 치트키가 약입니다. 네이 답을 너무 빨리 알려줬나? 그 치트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게임. 네,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하던 사람이라서 어, 요즘 또 치트키라고 하는 용어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씁니다. 그냥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약간 뭐랄까요? 음, 그니까 내가 나, 나 나만 알고 있는 편법 같은 거. 그런 걸 치트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 게임 할 때에 어 정말 약간 편법 수준으로 이렇게 네그 게임을 잘 하게 만드는 것이 치트키인데요. 어 다이어트에도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이 하시는 다이어트의 방법들이 운동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어 왜제 살은 안 빠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이어트의 순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제가 늘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오신다 아닌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노하우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다 그러니까 원하는 체중. 원하는 건강 이런 것들을 다가지시기를 원하는데 어 다이어트를 할때에 정확하게 순서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식사량을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가 식사의 종류를 다이어트 식으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로 해야 될게 운동입니다 이 순서가 맞아가면 다이어트가 제일 잘 되고요 이 순서를 놓치면 다이어트는 거의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식사량을 줄여간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식사량을 줄이면 살 빠진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러지 어, 두 번째가 식사의 종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어,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 식사 종류는 다이어트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죠? 네, 식사 종류는 다이어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면 살찌는 음식도 없고 살 빠지는 음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 저희는 이제 양을 기준으로 잡고 난 다음에 식사 종류는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점점 다이어트 식단, 클린한 식단, 건강한 식단을 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생깁니다. 그니까 처음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 아무런 음식이나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좋아라서 정말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요. 라면에, 치킨에, 피자에, 뭐 햄버거에다가 뭐, 뭐, 뭐 족발에, 어, 정말 그, 그냥 정말 편하게 드십니다. 그렇게 해도 체중은 잘 줍니다. 잘, 저, 잘 줄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욕구가 생기느냐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욕구들이 점점 생기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이어트 식단을 하시라 그러면 치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정말 이거를 내가 먹지, 먹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복달하는 그 상황들인데 오히려 처음부터 아무거나 편하게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점점 클린한 식단들, 네, 다이어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단들을 점점 하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운동입니다. 어,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 감량을 하시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비율이 30%예요. 30%, 여자분들은 30%, 남자분들은 25% 밑으로 어, 체지방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실은 다이어트 아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유지관리 계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 적절한 식단 운동 이걸 통해가지고 자기 습관을 바꾸고 체형을 유지를 하고 체중을 유지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성공률이 가장 높은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대체로는 운동부터 먼저 합니다 그 이유가 식사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죠 식사량을 줄이면 는 다이어트가 된다 체중관리가 된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식사량을 줄여야지 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 네, 뭐 운동이라고 편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죄책감을 좀 덜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체중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이어트 치트키를 잘 알고 어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이어트 치트키가 뭐냐 면 약입니다 <웃음> 약 네, 약. 약약이든 한약이든 네, 약 복용을 하는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쉽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복용을 통해 가지고 식사량을 줄여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식사 종류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약품이 아니면 한약이든 양약이든 의약품이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식욕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욕 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드시거든요 어, 식욕 조절하는 건강 기능식품 말고 그왜뭐 지방 연소를 도와주고 지방 흡수를 뭐 어, 저해를 시키고 뭐 몸에서 칼로리를 빨리 소모를 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식품들은 어, 대단히 많아요. 많이 많이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을 억제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품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나방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한약이랑 양약을 빼고요 빼고 식욕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라든지 혹은 그런 걸 알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있으면 은 댓글 한번 좀 달아봐주세요 네, 네자 지금 오늘 라방은 다이어트 치트키 에 대해서 하고 있고 다이어트 치트키는 약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끝! <웃음> 다 보셨어요 <웃음> 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다이어트 그 한약이랑 약약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빼고 어, 식욕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식욕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있으면 은 댓글 네 달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어, 누군지는 알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치트키 치아시드? 치아 아 치아, 그러니까 먹으면 치아시드 지금 뭐라고 적어 주셨냐면 하 먹으면 배부르게 해 주는 치아시드 좋습니다. 자, 설명 좋습니다. 먹으면 배부르게 해 주는 치아시드. 그게 식욕 억제를 한다고 하나요? 치아시드? 식욕 억제? 식욕 억제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 동남아 쪽에서는 식욕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 차를 팔아요. 네, 식욕 억제한다는 차. 근데 그 차가 과연 그냥 차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거기에 약을 섞었느냐, 그건 알수 없다예요. 저희, 저희, 저도 그 다이어트 제품들을 드시면서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어, 그런,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유명하다, 식욕 억제하는데 유명하다고 했던 그런 제품을 드셨던 분이 간수치가 이만큼 올라가서, 어, 그 경과를 제가 좀 봤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 드시니까 이제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에 저는 그냥 단지 어떤 뭐, 그런 그, 그, 그러니까 약물, 약물이라고 하는 거 없이 식욕 억제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약을 갈아서 섞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부르게 해서 덜 먹게 한다 그거는 식욕을 직접 조절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치아 시드가 먹으면 배부르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덜 먹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식욕을 간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방식이지 직접 떨어뜨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욕 자체를 제대로 아니 제대로 그냥 식욕 자체를 억제시켜 주는 것은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일반 식품들 중에서는 식욕을 직접 조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효과를 보이려면 이거는 약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다이어트 건기식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알고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건기 아니 약이랑 건기식이랑 식품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 건기식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는 걸 알고 아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싶었습니다. 건기식은 효과를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도움이 될수 있다 정도지 이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식욕을 직접 억제를 합니다. 다이어트가 직접 되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한의사와 의사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외국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의 상황들이겠죠. 그렇게 건강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 우리 몸에 직접 작용하는 것들은 의약품. 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의약품은 또 광고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고, 광고를 광고 하는 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접하고 어, 그걸 또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드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약입니다. 약. 제가 약 파는 사람 같잖아요 <웃음> 근데 그간에 제 기조가 어, 너무 이제 우리를 너무 그 말하자면은 대놓고 어, 우리 좋아요라는 말을 제가 잘 하지 못했어요 그간에 어, 왠지 그러면 안될것 같고 그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 정서가 있잖아요 뭐 겸손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도 너무 메모리 됐던 건지 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아요 라는 좋은데 좋아요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 이게 제가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약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어 자꾸 옆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이어트를 하는 데 제대로 도움, 네, 지금, 어, 방송이 재미가 마음에 안 들어 봅니다. 다들 막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웃음> 어, 다이어트 하는 데에 직접 도움되는 치트키. 이게 치트키는 비밀 아이템이에요. 비밀 아이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다이어트 한약, 저희 번지탕, 어, 다 드셔보셨, 어떤 느낌인지 어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위주로 보시겠 보시겠지만 어,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살이 빠진 분들 보시면요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면 음, 뭐 운동해서 살 뺐어. 음, 네 아니면 뭐 요즘 뭐그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먹어. 어, 라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요 그분들이 여러분들께 알려주지 않는 다이어트의 비밀이 약이에요 약 드셨어요 라고 너무 단언, 단언을 단언 제가 할게요 <웃음> 네, 그분들 분명 히약 드셨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지난주에 다이어트 성공률에 대해서 제가 라방을 했었었는데 다이어트 성공률이 1년 동안 3kg의 체중을 줄이면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을 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건을 바꿔 가지고 1년에 자기 체중의 5% 혹은 10%를 줄이는 것을 어, 다이어트를 했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요 1년에 3kg 줄이기도 대단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막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나요 막 5kg 10kg씩 떨어지잖아요 이분들, 아, 그러고 여유 없이도 잘 유지하고 있어.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운동만 가지고 정말 강인한 의지로 식욕을 조절을 해가지고 살이 쏙 빠졌을까요? 말도 안 돼요. 네. <웃음> 약, 약 먹었어요, 그분들. 어, 근데 그분들이 본인은 약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는 운동했어. 어, 혹은 그, 저기 뭐지, 식욕분만 했어라고 한다 그러면, 어, 본 정말 정확하게 그 뭐랄까요? 자기의 그 성공 비법은 알려주지 않고 다른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 저희 환자분들 다이어트를 이렇게 쭉 시켜놓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자기만 알고 싶대요. <웃음>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않아. 와, 이 여자분들의 이 심리는 음, 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때 진짜 진짜 당황했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은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 뭐 다, 다이어트 성공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 옆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절대 알려주지 않는 <웃음> 아 왜! 자기만 알고 싶대요 저희가 바빠지는 게 싫대요 자기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싫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지 않겠대 네. 그죠 맞아요 지금 이제 그 댓글에 적어주신 게약 먹고 뺐잖아 이런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심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런 그 심리들에서도 보면요 어약 먹고 빼면 은 너무 쉽게 빼는 것 같죠 반칙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 먹고 뺐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어렵게 해야지만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네, 쉽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왜 다이어트를 쉽게 좀 하면 안 되나? 네, 다이어트 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요요가 없어요 힘들게 해야지 요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힘들게 해서 요요가 와요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힘들게 하면 다이어트 끝나고 전부 다 보상합니다 그 보상심리 때문에 사실은 요요로 이어져요 그래서 뭐든지 억제를 한다고 라 하는 것도 지나치게 억제가 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잘 억제가 돼야 됩니다 그걸 하는 게 의료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한 한의원들 혹은 어, 의료기관 전체를 확장시켜서 을그 내과가 됐건 정신과가 됐건 가정의학과가 됐건 이런 의료기관들에서 하는 게 바로 그 적절한 식욕 억제를 어, 하는데 적절한 식욕 억제를 하는데, 어, 그 중에서도 정말 적절한 식욕 억제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웃음> 네. 저희만큼 할 수, 나, 어, 우리 대놓고 자랑하자고. 많이 알려주세요. 그, 대놓고, <웃음> <웃음> 저희만큼 적절한 식욕 억제를 하지 못하는 게, 그,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게 이제 오늘 또, 또딴 얘기로 가네. 그, 저희가 다이어트 할때 테스트약을, 한의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드립니다 세 가지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 통상 25종류 정도의 테스트 약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가 약한 것부터 해서 중간 뭐더 높은 거 엄청 센거 해가지고 25단계의 테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의 체중과 나이와 뭐 체지방량 이런 것들 아니면 예전에 다이어트 히스토리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의료진, 저하고 이제 그 신세진 원장님하고 어 이두 분이서 이분한테 가장 적절한 다이어트 약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그 중에서, 스물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정해서 드셔보시라고 하고, 그걸 확인한 이후에 처방을 하는데, 스물다섯 가지 이상의, 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반응들을 봐서 세부적인 다시 약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정확하게 식욕 억제가 되도록끔 그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는 방식인데요. 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제 확인 과정을 보통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을 가지고 있다가 환자분이 안 오시잖아요? 그럼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다양한 샘플을 준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돈이 안 됩니다 어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의원들에 비해서 보통 일반적인 한의원들에 비해서 약한어한적어한 다섯 배에서 많으면 한 거의 열배 정도까지 정교하게 약을 쓰고 있다가 저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어 그간 이거를 너무 자랑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서 자 지금 그 남편 분께서 어, 운동으로, 뭐, 예를 들어 열심히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주의라서 지금 두 번째는 남편 몰래 결제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자분들이 살을 못 빼는 이유가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어, 최근에 이제 조사가 나온 게 보면요. 여자분들은, 어, 최근에, 최근에 살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도 줄고 뭐 체중이랑 체지방량은 어느 정도 비슷한데 허리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5년 전보다 여자분들은 어, 대체로 허리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비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자분들의 비만율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 남편분들이 어, 남편분들은 점점 이제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다이어트를 못 합니다. 그 운동을 하면 은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본인들은 운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운동으로 살 빼, 살을 빼살 빼야지 약을 먹으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본인들이나 똑바로 하라 그러십시오 자기들이나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어줄게 어, 하지도 못하면서 어, 어렵게 운동으로 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그런 것들이에요 운동으로 하면 요요가 적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운동으로 하면 요요가 적은 이유는 <웃음> 운동으로 살이 안 빠져서 그래요 <웃음> 아니 농담이고요 어,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간에 요요가 없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좀더 쉽게 가고 좀더 성공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 달부터 다이어트 환 우리 그 번지환 있잖아요 그 번지환을 아, 네. 아니, 그 그러니까 남편, 네, 번지, 번지환을 지금, 그, 이제, 이벤트로 처방을, 그, 할인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 번지환 먹을 때, 그, 그러니까 번지환이 필요할 때가 이제 그럴 때예요 식욕 조절이 잘안 돼. 그럴 때 한번 드셔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만약에 체중을, 어, 줄여, 이제, 줄인 걸 성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2, 3kg만 늘어도 저는 사실은 번지환 가지고 다시 식욕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체중이 2, 3kg만 늘어도 이미 체중은 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요의 시작이 3kg거든요. 다이어트 골든타임이 3kg 늘었을 때예요. 그때를 놓치잖아요. 우리 골든타임 놓치면 은 어, 되게 심각한 증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의 골든타임은 3kg입니다. 3kg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5, 6kg 그냥 넘어가고 10kg 그냥 쪄요. 그래서, 제일, 제일 효과가 좋게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이 3kg가 늘 때에 약 먹고 다시 식욕 잡으라 해요. 얼마나 깔끔해. 완전 쉬워요. 다이어트. 근데, 네. 딴거욕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 그, 그 포인트를, 그니까, 약을 먹으면 안 돼. 어, 약 먹으면은, 그니까, 왠지, 매, 그, 저기, 뭐죠? 그니까, 약에 중독되는 것 같고, 내성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약 먹지 말고 하자잖아요. 근데, 어, 저는 필요할 때에 몸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약이다, 라예요. 아니, 제가 한이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될 때는요, 몸 상태가 뭔가 망가져, 몸,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약으로 그거를 고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체중이 3kg만 늘어도 이미 자기 식욕을 놓쳤어요 식욕이 다시 고장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왜 어떤 어 병이든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 거는 너무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식욕도 고장이 완전히 났을 때에 다시 치료를 하는 거하고 고장이 날것 같을 때 치료하는 거하고 어떤 게더 좋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고장이 나 완전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식욕을 치료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차원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3kg부터 약 복용을 시작하시라 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다시 식욕이 안정화가 되면서 체중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니까 러 저희가 약 처방을 하는 게 식욕을 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식욕을 치료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항진이 되어 있는 이 식욕을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약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식욕을 왜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식욕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식욕은 의지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유는요 살려고요네 식욕은 우리 본능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자기의 의지로 통제를 하고 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분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분들은 날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날씬하면 식욕을 컨트롤 하기가 쉽고요 오히려 뚱뚱 할수록 식욕을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을 가지고 잘 유지 관리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날씬하고 날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가능하고요 정말 이제 살이 많이 쪘잖아요 10kg 이상 뭐 최소 5kg 이상 10kg 이상 이렇게 살을 빼야지만 정상으로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남편분은 운동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왜 남편분은 어, 어 운동하면 다 되지 왜 약을 먹어야 돼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 그러니까 본인이 식욕을 그 그러니까 조절하지 못하는 그 경험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어, 이거는 이제 또 어, 다른 얘기기도 이 한데 아, 제가 어제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이제 어, 영화인데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 수학 배우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거 다든그냥 그냥, 그냥 다풀리잖아그 느낌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수학을 못했던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수학을 잘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학을 진짜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해본 경험도 있고 잘해본 경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에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방법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네살 이만큼 쪘을 때부터 지금 몸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그래서 살이 쪘을 때의 상황들 에 대한 공감 살을 빼는 과정에서의 공감 살이 빠진 사람의 공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원장님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 한의원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그 상황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어 저는 필요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는 약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약을 쓰지 않아야 되고 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오늘 저희. 그 다이어트 치트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또 이렇게 빠졌는데 어, 다이어트를 하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그러니까 뚱뚱했다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날씬한 사람들을 보시면요 그분들은 이제부터는 아 자기는 모르는 무슨 약을 먹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반칙 어, 아이템 치트키는 바로 약입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입니다. 어,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번지환, 번지환이, 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처방하는 다이어트 치트키 중에 하나잖아요. 그 번지환이 필요로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2, 3kg 체중을 놓쳤을 때, 그니까 잘 유지하시다가 2, 3kg 놓쳤을 때에 이제 식욕이 망가지기 전 단계, 그니까 완전 망가지지 않은 전 단계에서 번지환으로 다시 진정을 시키시라 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래서 식욕을 다시 어 정상적으로 내려놓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잘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맛집 투어를 해야 돼 네, 여행을 갈 거야 어 아니면은 뭐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 주말에 약속이 있어 이렇게 할 때에 번지환을 준비를 해 두시고 어 그럴 때마다 드시거나 혹은 그렇게 맛집 투어를 다니고 난 이후에 드시거나 맛집 투어는 사실은 많이 먹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집 투어에서부터 번지화를 활용을 하시지 말고 아니 물론 걱정이 돼그 양가적 감정은 알아요 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으나 많이 먹으면 살이 찔것 같고 그렇게 해서 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맛집을 다니는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맛집에 가서는 좀 여유있게 드시되 그 다음 식사를 번지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줄여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 나의 다이어트를 적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되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 남편, 아까 남편분 몰래 한약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식욕을 억제를 못하는 거야 자기 식욕도 조절도 못하는 거야 자기관리가 안 되는 거야 운동하면 다 빠지잖아 라고 하는데 그것도 적절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서만 어, 되는 이야기고 그 이상의 단계 어, 남자분들도 진짜 막그 제가 옛날에 살쳤을때 임신 9개월 정도의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찐 남자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대 안 들어요 <웃음> 운동하시면 다 되지 않아요? 네좀덜 음? 먹으면 되잖아요 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고장난 식욕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할 때에는 우리가 치료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약을 먹는 왠지 약 먹고 하면 반칙을 한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약을 먹고 반칙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칙쟁이가 됩니다 자어네어네 어, <웃음> 네, 오늘은 저희 약자랑 이었습니다 어 가장 간단하게 아니 근데 사실은 약 먹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네, 약을 꾸준히 챙겨 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관리를 한다는 라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 쉽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이어트를 할 때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다이어트를 원하신다 순서가 필요하고요 그 순서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식욕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식욕을 조절하려면 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나머지를 정리를 해 가야지만 가장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만들어집니다. 어 그게 아니고 약은 왠지 먹으면 큰일 날것 같고 음, 두분 다시 선택하면 안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빼잖아요. 그러면 은 다이어트를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 약을 드십시오요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도 저희가 이제 번지 탕하고 번지 환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약이 두 가지 밖에 없는 건 아니고 굉장히 수많은 다이어트 수백만가지의 다이어트 약 조합을 만들어 낼수 있게 한약의 강점인데 그게 맞춤 처방이잖아요 그렇게 그 탕하고 환이 있는데 탕약 물약으로 된 약이 해야 될 일과 환약이 해야 될 일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그 몸이 정말 많이 음, 죄송해요 망가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탕을 가지고 먼저 잡아 줘야 되고 그렇게 한 이후에 환을 가지고 안정화를 시켜가는 그 방식이 어, 제가 그간에 10여년 10여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들을 하면서 만들어 낸 공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식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정말 어, 안정적으로 하고 요요 관리도 하고 물론 어, 요요가 감량을 그 하고 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은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든 다이어트가 똑같습니다. 운동으로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빼더라도 운동을 안 하는 그날부터 요요는 시작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어,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